틈새 라면 맛있지 않나? 아, 빨리 먹자. 나 배고프다. 틈새. <웃음> 아 왜? 신거하냐 저는 진짜 못 먹어. 저도 매운 거 즐겨 먹진 않아요. 나는 진짜 맵찔이야. 나 매운 라면 좋아함. 진짜? 음. 이거 다먹으면 되겠다. 먹방 유튜버고요. 제가 리액션 하는 시청자. <웃음> 무슨 라면이길래? 와, 빨리 먹어주세요. 제 뱃살이 흔들려요. 빨리 먹어주세요. 파트너 언제 바뀐다고요? <웃음> 나 틈새라면 한 번도 안 먹어봤어. 아, 이게 제일 순한 맛이라고요? 큰일 났다 오늘. 이것도 진짜 매워. 진짜로? 어 틈새라면 이야기. 틈새라면은 1981년 명동 건물 틈새에서 시작했대요. 진짜 틈새에서 시작해서 틈새라면인가봐요. 아 빨리 먹자. 나 배고프다. 틈새. <웃음> 아 왜? <웃음> 신거야넌 <웃음> 나에게 모욕감을 뭐 줬어. 구성품을 볼까요? 뭐 일반 라면이랑 별 다를 게 없어요. 아 근데 벌써 매운데요, 피디님 어 벌써 내 장이 아파 그럼 먹으면 돼요 지금. 기다리세요. 맛 딱딱 하잖아. 딱한 거 좋아해? 오늘 <웃음> 어, 마트 상태 좋은데? <웃음> 어 좋아. <웃음> 어, 야! <웃음> 아돈 <너는> 진짜 너무 쳤어요. 저깐지이니 내가 어떻게 앞치마 필요가지? 지금 미안해. 내가 이따 콤콤을 빨아. 아니야. 틈새라면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? 아니 없어요. <웃음> 아 틈새라면 먹어보신 적 있나요? 방금 먹었어요. 아 어땠어요? 야야야! <웃음> 터닥! 야, 야. <웃음> <타닥>. 터닥! <웃음> <타닥. 웃음> 틈새라면은 매운 거좀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먹을 수 있어요. 틈새 그렇게 안 맵지 않나? 별로 안 매워요. 네. 어. 아 맛있겠다. 국물이나 같이 먹어야 돼요, 라면은. 당연하지. 어때? 아, 어때? 어때? 매워. 딱 제가 좋아하는 매콤 정도? 그냥 너무 맛있는데? 이 정도는 맛있게 매워요 풍세라면 정도는 그래도 겨우 즐길 수 있을 만을할것 같아 와! 나는 못 즐겨 이게 1단계라고? 나 진짜로 입에 박하사탕 한 10개 들어있는 것 같아 지금. 아... <웃음> 아, 숨이 잘 쉬어져요. 코가 뚫렸어요. 나 그냥 보통 라면 같아. 1단계 있는 다 이유가 있어요. 불닭볶음면. 제 최애 라면입니다. 불닭볶음면이죠. 출시 당시에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요즘은 불닭볶음면 치약도 나오고요. 진짜?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나왔어요. 그냥 사람들이 아 맵다 스트레스 풀어야지 하면 제일 많이 먹는 게 불닭볶음면 아니에요? 와 냄새 돌았어. 존나 매워. 맛있겠다 근데. 참 맛있어 보이긴 해. 이게 품새보다 훨씬 안 매운데요? 달아! 너무 달아서 싫어요 하나안 매워 맛있네요! 저는 이 정도는 외국인이 먹어도 그냥 어우 스파이시! 이 정도 딱 되겠네 <웃음> 너무 쉬운데요? 맛있어! 아 진짜 맛있어! 아니 불닭 좀 느끼우네? 나 처음에 오. 먹고 나맵칠이 아닌가 했다가 닦으면 좀... 아... 며칠이 불닭 볶음면은 달콤해 달콤하다고요? <웃음> 달아요 어디서 달콤한 맛이 나는 거예요? 네, 이 라면이 진짜 신기한 게 주기적으로 안 먹으면 처음 먹을 때 진짜 맵거든요? 네. 저처럼 자주 먹으면 이게 매운맛이 좀 사라져요 이게 아 진짜요?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항상 그랬어 나는 내가 불닭볶음면 맛있게 먹는 밥 하나 가르쳐줘도 요김 이렇게 올려서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 다행히 한번 그렇게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매운건잘 모르겠고 그냥 달콤한 소스만 좀 너무 맵습니다 야정훈아매운면한 입씩만 먹어 무리하지 마너 지금 내 앞이라고 지금 이렇게 남자다운 모습 보여주는 거야? 아 전혀 없어 남자다운 나 남자 모습 전혀 안보여잖내 스타일 알잖아 <웃음> 아, 그치그치 그치. 절대 허세 없습니다, 저는 불닭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잠깐 맵고 얼얼한 거 즐기는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아 저게 뭐야, 잠깐만 뭐야, 포... 더 매운 거야? 아, 포장지가 뭐야? <웃음> 야, 표시만 봐도 이제 겁이 납니다 불마왕 라면이에요 아, 진짜 슬리지만 만든 사람 문제 있어 왜이면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게 한동안 한국에서 가장 매운 라면이었어요 스코빌 지수가 14,444 참고로 불닭이 약 4,000 정도 돼요 여기 뒤에 써있는게 뭐라 써있냐면 어?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 캐롤라이나 리퍼라는 건데 청양고추에 150개 분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머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 느낌상? 왜지? 왜 지금 자신감 생기지? 아니 우리가 이때까지 먹은것 중에 매운 게 없어서 그래 1, 2단계 너무 쉬웠어 뭐, 이런 거 어디서, 어디서 구해요? 일반 편의점에 있나요 이런 것도? 미니스톱에서 2,000원에 아.. 와. 가격이 좀 있네요 2,000원이면은? 아 이거 봐! 이거 어떻게 먹으래 벌써부터 이거 그냥 먹고 뒤지십시오 한번 혓바닥이면 대박~ 약아 있는 느낌스프만 먹기, 아, 먹어볼게요. 오 어, 들어가면요. 안, 안 매운데, 느낌이 없는데. 어, 면도 약간 누런데그 그니까 일단 그럼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. 근데 이렇게 먹으면 뭐 하나도 안 매운데. 죠 음. 아, 여기 옥수수면 색깔, 이렇게 노래소 뭘까요? 응. 뭐 하나도 안 매운데? 나 미각을려? 이런 어, 나 아까? 나왜 하나도 안 맵지? 아나 매운데? 하나도 안 맵고 향신료 맛이 나 아, 내가 너무 최악을 상상했나? 그렇게 안 매운데 이건? 전 얘가 협판하기 좀아르나르 남는데? 불닭볶음면보다 더 단맛이 심해 그래서 다, 단 라면 안 좋아하거든요? 이게 달아요? 응아 음. 이게 달아? 응 음. 불닭볶음면보다 달다고? 응이단 음. <웃음> 느낌은 전혀 안 나요 와! 말하잖아요? 말하면 말할수록 더 매워요. 이거는 매운 거못 먹어도 먹을수 있는 수준인데요? 하도 넣어요. 물을 많이 넣었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. 어. 아, 아, 아 오빠 이거 늦게 와! 아. 조금 늦긴 한데 불약보다 덜 매워요, 지금은. 아못 어, 먹겠다. <웃음> 짜잔! 마지막! 염라대왕 라면. 야 이게 더매워 보여, 아까 거보다. 이름부터 신상치 않아? 제가 알기로 가장 매운 라면이 염라대왕 라면. 아니, 이미 챌린지로 만들었네 스파이시 핫 챌린지라고 적혀있네요 3,300원이요? 아, 이 싸다 정은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려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, 오늘의 요리선생 임유진입니다 프레이크? 아. <웃음> 분말가루 어딨죠? 분말가루가 어딨는데 안 빨리 마. 줘봐, 주세요 안돼 네, 아, 가져갈 수 있어? 가져가고 가져가. 아왜 그래, 나한테 또 와 얘는 매운데 음. 개쩌워야아 진짜? 얘또스푼안 <웃음> 어. 아, <진짜. 웃음> 먹어볼까? 매워요? 먹자마자 코로 반응이 었는데 매운 기운이 있긴 해요. 얘 그래도 음. 아주 맵진 않아요. 내가 이상한가? 왜매운거 아직 못 느끼겠지? 먹다 보면 맵지 않을까? 진라면 순한, 순한 맛이라고 생각하고 먹자 그래 이거 진라면 순한 맛이다 어. 하나도 안 매워요. 진짜 진라면보다 훨씬 안 매워요. 진짜 먹어봐요. 일단 네. 국내 먹어봐야지 아 어, 뒤질 것 같아요. <웃음> 아 이거 뭐야? <웃음> 국물 먹어야 돼? 라면은 국물이지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야. 왜? 내 진짜 요 진짜로? 아니 나 국물을 난 국물을 좀 먹고 싶어. <웃음> <웃음> 야. 야! 야! 야! 안 매워요. 자 이게 제일 매운 거예요. 이게? 이여보다더 매운 라면 있을 것 같은데. 아 진짜 안 매워. 이게 우리 엄마 김치보다 안 매워. <웃음> 진짜? 맵다기보단 짜요. 이게 뭐 매우려고 뭐를 많이 넣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짜. 야, 우리 할머니 가 먹잖아? 그럼 고추가 더넣어 <웃음> 진짜? 이거 안 매워. 불닭보다 안 매운데? 짤것 같아. 서나못 먹겠다. 오빠, 먹고 1분 동안 아무 소리 안 내면은. 여자 소개해주기? 아, 진짜 이건 친구 사라지는데. <웃음> 1분 동안 소리 안 내면. 1분? <웃음> 네. 하지 마세요, 할아버지! <웃음> 어! 어! 무슨 일이 있었죠? 그거? 어, 이제 라면 먹으려도 참. 아, 그래요? 아직 안 먹었나요? 어, 어. 아지안 먹었다. <웃음> 근데 라면은 매운 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물을 섞어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하는데. 얘는 약간 좀도가친 느낌이야, 매운 거에. 난 매우지, 좋아해. 너무 아파요. 오, 이거 맵다. 얘 나도 이제 올라와. 여러분, 이거 매워요. 아, 좀 기대했는데 아쉽다. 매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. 맛있게 맵지가 않아서 안 아, 맵다고 느끼는 것 같아. 요 그냥 안 매워요. 짜서 못 먹겠어. 더 먹을 만 한가요? 아 말이 많아요. 아, 시끄럽네요, 참고. 이게 먹는 음식 맞죠? 스프링이 살렸다 생각하세요 오늘. 저요. 난 스프링 필요 없어. 죽여버릴 거야, 썸피지. 아, 솔직히 이게 제일 맵긴 했었는데, 진짜 이거는 솔직 장난치려고 만든 거로밖에 생각 안 돼. 우리가 그렇게 매운 걸 엄청나게 잘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. 저도요. 더 좋은 걸 가져와라. 빠밤. 난 기대했거든. 나의 매운 걸 자극할 수 있는 단계가 있구나 하면서 아니 내가 어제 촬영했단 말이야? 애들 나구라였네아다 연기인 거 아니야? 아, 무얼 산 거야 그냥 연기 잘하네 애들 유튜브 고수네 일 잘하네 매울라면 먹기! 폐! 실패! 아난 성공할래 엠퍼스 먹었나? 아 이거 그냥 먹으면 되나요? 음 매운 거좀 괜찮아졌어 어. 어 훨씬 나아졌다 어우 좋아 아 매운 척이라도 좀 해봐 아 매워요 이봐야 아, 너도 좀 매운 척좀 해야지. 아, 너무 맵다. 맵다. 아직 그자차다 귀여워, 고맙다. 너 때문에 내가 좀덜 매운 거 같아. 캐링이들아, <웃음> 음, 귀여워 우리 캐링. 음, 너무 <웃음> 귀여워 진짜. 캐링 쪽이 카메라 인사해. 안녕. 음, 귀여워. <웃음>